안녕하세요 저기 이제 무채 김치 담으라고 이렇게 채칼로썬 것보다 손으로 썬게더이제 어 마음 기분 탓인지 몰라도 손으로 썬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 무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굵게 써면 돼요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이건 완전히 무쌍 같은 너무 얇어 이거? 더, 더 크기 봐봐 이건 얇어졌네 야 그러면 두꺼운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러지 어? 내가 한석봉의 엄마냐? 먹기는 좋겠네 얇은거 어? 뭐 비벼 먹기는 아, 좋겠어 이거? 아니 이거는 김치로 하는 거니까 아, 김치로 너무, 한다고? 응 어, 너무 얇으면 안, 안, 좀, 좀 도톰하게 해야 돼좀 도톰하게 해야 되는데 얇은데? 응? 어? 좀 도톰하게 해야 되는데 얇아 아 이런 건 도톰하잖아요 똑같지 않지 한국봉이 엄마가 아니라니까 무부치할 때보다는 두, 두꺼운 거야 그래도 일단 여기다 고춧가루 물을 들여야 되니까 네개 정도 파 이렇게 하룸쿰 미나리 그다음에 갓배 반쪽 여기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타고 굴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굴을 좀 휘쳐서 이게 생새우인데요. 생새우 올려놓고 내가 조금씩 써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갈아서 넣어야 돼, 여기에는. 두 큰술 반 정도. 어, 무기 때문에, 무에는 새우젓을 좀 넣어야지, 좀. 그냥 다 넣어, 이제. 생강을 좀 넣어주고, 마늘 넣어주고, 깨도 넣어주고. 젓. 새우 간 거. 고춧가루가 좀하얀니까좀더 넣어야겠죠? 기게 가을무 이게 가을무래도 가을 좀 가을무가 달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설탕을 넣으면은 이게 나는 이게 무에 설탕 넣는 게안 좋더라고 내 개인적으로 좀막 느리하고 무가요 축축 좀 늘어진 게 있어서 아삭아삭한 맛이 없고 당원이 뭐안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무에는 당원을 좀 넣어주면은 아주 싱싱하니 아삭아삭하니 좋더라고 그래서 지금 올리고당을 넣을까 하다가 당원을 좀넣는거예요 당원이 싫으신 분들은 올리덕 고당을 넣으세요 설탕 보다도 올리덕 고당? 올리고당 <웃음> 올리덕? 너도 내 나이 먹으면 혀가 잘못 잘 돌아갈 때가 있어 마지막에 다 버무린 다음에 이제 무하고 이제 굴을 넣어야 돼이 굴을 넣으면 은굴 향이 싹 있어가지고 좋아요 한큰술 정도만 넣고 올리고당도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넣고 밥 이걸로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밥 비벼 먹을 때 넣어서 먹으면 음 이제 간이 딱멀았어음 아주 좋아 이렇게 무 생채 김치가 안생했어요 이렇게 해서 밥 비벼 먹고 그러면 겁나게 맛있다니까요